안녕하세요. 어, 오늘 벌써 수술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. 음, 지금 붓기가 조금 빠진 편이기는 한데, 그래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됐습니다. 어, 원래는 이렇게 딱 붙는 옷을 입었을 때 위에 골이 없었는데, 지금 골도 좀 생기고, 음, 그리고 딱 붙는 옷 입으면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생겨서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. 다 너무 좋고 딱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음, 약간 아프기는 해요 어, 수술 당일에는 오히려 제가 바로 출근을 할 정도로 그렇게 통증을 많이 느끼지 못했는데 두 번째, 세 번째 날 되니까 어, 조금 당기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음, 막상 지방을 넣은 곳보다는 지방을 저는 허벅지에서 뺐는데 허벅지가 좀 앉거나 일어서거나 이렇게 움직일 때 그럴 때 조금 힘들긴 하고 막상 계속 서 있거나 하면은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은데 어, 두 번째 날세 번째 날은 걷기가 조금 불편할 정도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수술하시고 한 2-3일 정도만 푹 쉬시면은 금방 좋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일주일 됐더니 점점 음, 통증이 많이 사라져서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고요 어, 한 조금만 더 지나면 은 네, 앉거나 할 때도 별로 아프지 않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, 네, 일단은 이렇게 좀이 상태 그대로 유지 잘 됐으면 좋겠고 이대로 생착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2주차 때 어떻게 변화됐는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안녕!